어, 영종도가 어, 가려면 월미도에서 배탈수 있어요. 뭐 인천대교나 영종대교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만 지나갈 수 있는데, 뭐 오두바이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그냥 배 타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배를 타면 돼요. 이정도 가는 게 대인이 3,500원이네. 아, 편도 금액이 3,500원, 어, 왕복이면 7,000원이구나.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배가 들어오면 여기서 배를 타고 영종도로 갈수 있죠. 네, 갈매기들이 엄청 많죠. 와아 <목소리> 저기가 고우베터 그러니까는 월미도에서 배 타고 오면은 여기에 배가 쓰는데요. 에를 보면은 이런식으로 돼서 여기 위에 호텔은 솔레디 호텔. 반대편을 보면 저기 다리가 보이는데 저희가 영종대교. 공항 버스 타고 집에 갈 때마다 보이는 그런 풍경. 공장들 인천에. 고우베터 바닷가. 네 어, 다른 건 진짜 너무 맛있데 밥은 와정부이한 3년 동안 밥솥에서 있었던 그맛 밥그릇 있고 그 다음에 김치는 마늘 맛이 좀 많이 나는 김치인데 뭐 먹을만 했어요 근데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좀 많이 속이 아플 것 같기는 해 김치 있고 그 다음에 어, 김치가 너무 맵다면 단무지 먹으면 될것 같아요 네, 감사합니다